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 지금 8시 정도입니다 멋뭐 지난 10일 전에 왔을때보다는 덜 추운데 아, 그래도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서 기온이 급강하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유리창이 있는게 다얼음이니 얼음 얼음이고 어우 여기 차 지붕에도 지금 아주, 대, 굉장한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웃음> 어휴, 어쩐지 춥더라고요 <웃음> 예, 그, 어제 잠복은 그, 토요일 밤에, 예, 농장 관리인이 그, 큰 그, 암너 멧돼지를 잡는 바람에, 예,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소음도 많이 했을 테고, 예, 그 피자국도 뭐, 사방이 흥건할 테고, 그런데 한 12시 경에 멧돼지가 예,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 천천히 뭐 철조망을 지나는 게 아닌, 그냥 뭐, 저돌적으로 철조망을 그냥 들이 박으면서 예, 지나갔기 때문에, 뭐, 아예, 조준에서 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 목수 밭에 들어가서 이제 먹이질을 하는데, 예, 워낙 그, 예, 영리하기도 예, 목수수가 가장 높고, 예, 가장 밀집된 공간에서 먹이질을 하는 바람에, 뭐 보이질 않았어요. 한뭐 20분 정도 주시를 봤는데 도저히 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날 때와는 달리 뭐먹이줄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그잠 잠자리로 돌아갈 때는 소리 하나 안 내고 귀신 같이 정말 귀신 같이 사라졌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지금 에, 오늘은 그저 에, 아포스타대로 위치를, 실 설제, 설제, 그, 에, 구조물 위치를, 에, 좀 이쪽으로, 좀바꿔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큰 나무 하나가 가리고 있는데, 그쪽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에, 그쪽으로 일단 옮겨놓으려고, 톱을 가져 왔습니다. 네, 원래 뭐, 잠복하는 날, 또, 에, 자르면 안 되는데, 뭐, 그냥, 에, 그때륙 구경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죠. 어휴, 어휴, 좋아. <웃음> 예, 빨리 일단 그장 장소를 마련하고 밤새 그 눈을 예,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예, 가서 빨리 좀 휴식 좀 취하야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예, 저기. 예, 동쪽에서, 예, 해무가 몰려왔습니다. 해무? 아, 해무는 아니군요. 운무? 예. 안개, 안개비죠. 예, 지금, 음, 지심하겠지만 이렇게, 비입니다. 예. 아, 뭐, 아, 포스타요를 그, 원래, 옮겨 오느라 그랬는데, 워낙, 그, 큰 나무라, 자를 나무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원위시에다 갖다 놨습니다. 뭐 괜히 뭐 만지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됐는데 뭐별수 없죠. <웃음> 네 일단 어뭐 너무 피곤하니까 밤새 잠복해 가지고 일단 어 숙소로 와서 좀 잠을 잠, 잠을 좀 자야겠습니다. 어휴 안개가 대단하네요. 네. 네. 대단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나면은 이것도 없어지겠죠.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6시 한 20분 됐고요 에, 오늘 네, 에, 옥수부 에, 에, 산에서 한 50, 에, 50m, 60m 뒤에 보탈으로 설치해 가지고 옥수수 밭에서 산쪽을 바라보는 에, 상황입니다. 아유, 이설을않아가 아버지, 아, 땀이, 땀이 지금 비 오듯이 합니다. 네, 기운이 조금 씩 떨어질 텐데. 네. 아, 그리고 그 의외로, 저, 초생달이 떴군요. 어, 오늘 뭐, 한, 어, 보름이 한 예, 5월 말인데, 예, 아직 벌써 달뜬거 보니까, 오늘도 조만간 타고월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모기가 굉장히 많은 날씨고요주미물은 네. 뭐 여기 통에 다다 담아왔고 네. 네. 뭐 나무가 주위 없기 때문에 사다리 네. 사다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늦지만 다 하나면 되겠군요.